와방 나비도 있고요야 지금 길망 가면 어떡하니 길망가 어떡하니 와방 나비도 있고요야 지금 길망 가면 어떡하니 길망 가면 어떡하니 와, 야 괜안다고 다시 안 되겠군